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이동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천부경이라는 이 천부경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문명과 이것이 어떻게 되면 고대 문명이 아니라 고대 문명이 이전에 초고대 문명을 우리가 설명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대 문명이라면 고대 문명의 4대 발상지가 다 여기 에 형성되어 있지요 그치? 자 여기 보면 항아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딱돼 있는데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이 이전에 초고대, 초고대 우리가 문명을 관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이것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이천국경이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에게 전달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가 그 역사를 역사를 모르고 아무리 이것을 뭐 좋은 글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를 모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동안에 이천북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도되어 갖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다. 자, 이것을 우리는 짓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것을 상세하게 풀어야 된다는 니다 자, 저번에 저번 시간에는 어른데? 우리가 이 사라진 대륙, 이렇게 죠 음. 자, 사라진 대륙에는 아틀란티스. 음. 자, 그 다음에 무대륙. 이두 개는 사라지고, 한 개는 우리는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의 시점이 대충 어떤 시점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죠. 지금 역사책이 어쩌면 처음부터 거짓말 있을 수도 있다. 음? 그럼 자기 계단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자 그러면 현재 현존 인류들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인구는 지구는 망했다가 흥하고 망했다가 흥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 왔다는 거다 그러면 이 사라진 대국이 어느 정도의 시점에서 이것이 진행됐을까 우리가 예리하게 관찰을 해봐요 너무 오랫동안 되는 거는 우리가 도질막 뭐 감당이가 어? 불감당이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구가 여러분들 천부경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한개 설명을 하고 갈게요.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 중요한 것은 천부경의 이 논리가 지구의 변화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이 지구의 변화는 지구의 변화는 어쩌면 한 9만 년 정도의 변화에 9억 년 전의 변화를 우리는 가고 갈지도 모른다. 무슨 뜻이겠지? 자, 그러면 9의 배수로 가는데 9만 년, 9천 년, 왠지 알겠지? 9만 년, 9천 년의 변화로 계속 이어져 갈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지구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것 같아.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 안 갔어. 이 지구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지구가 멸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작용하기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 안 했고. 자, 이 사라진 대국이 어느 정도의 시점일까? 이것을 우리는 감지를 해야 돼요. 어느 시점이 시점일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의 의이 변천사를 보게, 보고, 우리가 천부경의 논리에 이천목을 한번 해보게 되게 되면, 이것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9만 년 이상이라고 우리는 고민을 한대요. 9만 년 이상. 그러면 지금은 천부경이 막 6천 년 됐다, 7천 년 됐다, 9천 년 됐다. 이게 다 푸질없는 게에요. 다 푸질없는. 자, 이 사라진 대국에서는, 이 사라진 대국에서는 우리가 문화가 굉장히 지금의 문화보다 조금 색다른 문화겠죠. 이때는 정신문화 계통에서는 굉장히 발달된 민족들이 존재를 해왔다. 그 전제겠죠. 자, 지금의 과학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거는 정신문화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문명에는 주로 무엇이 많았어요? 또 인간이 상상이 안되는 그런 탑이라든지 피라미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대한 이런 음, 건물들이 주로 유족으로 남아있게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구족들이 이, 이, 이 사라진 대국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한 9만 년 이상은 될것 같아 하는 생각 이때 지구는 한번 붕괴가 됐다 지구가 멸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가 멸망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이 고대문명은 고대문명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학원적으로 역사책에서 세계사에서 우리가 하던 고대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 이전에 이전에 이게 크게 세계의 초고대 문명이 저 성장을 해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여기는 우리는 히말라야, 우리 알퍼스 산맥과 텐진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분야가 하나 있고 뮤 대륙으로부터 시작했고 양력으로 가고 남극 지방의 일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틀란트 제국에서로부터 양력으로 이렇게 돼 있는 큰 세계의 우리는. 고대 문, 초고대 문명이 발전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대가와는 조금 다른 이 정신문야가 굉장히 발달되어가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이것이 하늘이에요. 하늘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맺겼다. 왜? 왜 하늘에 모든 것을 맺겼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때 이 상황에서 일어난 것은 이 자연의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인구가 거의 멸종상태에까지 가가지고 이것이 남아있는 종족들에 의해서 전달되고전달되고전달되고 그러나 이 시기는 굉장히 뛰어난 문화들 어떤 문화가 정신적으로 문화 그래서 하늘에 죄를 지내는 모습들은 지역마다 엄청나게 하늘을 위해서 이래 자연을 위해서 이 숭배 사상,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민족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들? 하늘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이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해요. 그래서 피라미스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탑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때 이때 있는 문화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해양이나 이런 데 개척에 나가는데 순식간에 이 지구의 멸망 상태가 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면 9만 2천년, 9만 년 이상이다는 거다. 그러면 이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산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제? 이런 산맥이 언제 생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어떻게? 이런 뮤 대륙이 남아 있었는데,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몰락을 했다는 거다. 그 이전에. 그렇게, 9만 년 이전에 몰락을 했 거야. 자, 그러면 그것이 막뭐 한참 될 수도, 막 1억 년이 될 수도 있고. 임? 자,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있던 민족들은 어떻게? 무, 무 대륙에서는 아프리카로 가고, 호주라든지 핀란드, 인도네시아 이쪽 편으로 직접 흘러간 거예요. 이쪽으로 아프리카 뭐고? 아메리카로 프리 가고 아 가고 아프리카로 가지 못한 것은 아프리카는 거의 옆 밑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남극에 거의 붙어 있는 남극하고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가 우리가 아틀란스가 있는데 구멍이 뚫힌 거예요 아틀란스가 내란다 보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솟아보니까 이 가운데는 내란다 보거잖아 그럼 내란아보게 되면 밑에 싹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 어떻게 해? 이 아라비아 본도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대륙이동설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기는 뛰어난 것인데 언제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하늘을 하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단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이렇게 그때부터 종교심이 유발된 거예요 그때부터 종류심이 유발된 거야. 무슨 말이죠? 자, 그때부터 종류심이 유발돼가지고이 만들어진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갔겠나 자, 그림을, 그림을 대충 좀 그리, 그리 보자고요. 이제 대충 이런식으로 응? 이런식으로 돼갖고 이 유럽이 그러면 아트라스 제국은 실질적으로 여기 있었다면 그제? 자여기서 아프리카는 여 밑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 밑에 떨어져 있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아틀란트 제국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무 대륙이라고 하 해보자. 그러면 이것이 적도가 이렇게 딱 되어있으면 항상 완전히 적도에서 말고 우리가 지금 인간의 큰문명권이 그 형성된 것이 이것이고 이 아틀란트 제국은 이쪽으로 갔겠죠 그리고 아메리카의 일부분이 갔겠죠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간 사람이 누굴까? 이것이 지금 유럽계통의 우리는 백인들 계통이에요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여기서 일부분은 남아있겠지만 이 대륙에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인디안계통으로 인디안계통들이 이렇게 남아있는거에요 인디안의 원조지 원조 무그 대륙에서는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간거예요 아프리카는 거의 독립적으로 여기는 흑인 계획이 그렇게 뭐 하느님이 창조했다 이 다양한 민족들을 어떻게 창조하겠노 그지 그러면 각대륙에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발전을 해온 거야 그댄 근데, 근데 우리가 큰 세계 아틀란타와 무어 대륙과 여기에 있는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것이 꼬레 꼬리아가 아니고 꼬레는 중앙에 있다는 거 이게 이것이 전달돼 갖고 지금 중앙아시아라든지 이런데 꼬레라는 말이야 꼬아가 아니고 꼬레 이런 그것이 우리가 그러면 큰 민족들이 세계 문화권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음. 초기에는 그러면 이것이 흩어져 가지고 지우가 완전히 멸망하고 <웃음> 살이 흩었고 그것이 어떻게 녹아내립니까자 이것이 어떻게 녹아내리냐 이것이 한가운데 있어요 적도와 비슷하게 그러면 지우가 이래 있으면 적도가 이래 있다면 우리가 발달된 이쪽에는 이런거예요 민족이 여기서 발달는데요 민족 여기에 발달될 수밖에 없어서 왜 양쪽에는 전부 다 이때가 우리는 소위 말하는 빙하기였다는 거예요. 빙하기. 우리는 빙하기에는 소 빙하기와 대 빙하기 이런 게 있었는데, 우측 지방에는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저 아틀란타는 이쪽 편에, 이쪽에는 어떻게? 이거 꼬레, 이쪽에는 무하는이 세계의... 이 문화관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 보자고요.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이 눈으로, 지구가 눈으로 사여 있는데 이 내부에서는 마그마가 펄펄 끓고 있다. 펄펄 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각이동이라든지 이것이 있어갖고 이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마리아 아프스 산맥,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이것이 쭉 솟아본 거에요 자 그래서 밖에 중간에 이것이 빠져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이때부터 어떻게 이 빙하가 녹아내리겠죠 자이 지역의 미기는 실질적으로 이런데보다는 이런 지역보다는 이것이 굉장히 약해요 지금도 국어 러스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빙하들이 밑에 있는 위에 있는 이 빙하들이 전부 녹아내리거예요녹아내릴법가 이것이 싹 어떻게 해? 산이 솟아갖고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고 그 뒤에는 빙하기에서 빙하가 녹아서 있는 것을 우리가 몰살시킨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태가 자꾸 유지되고 있는거요 그때부터 안나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상 녹아볼 한번 녹았어요. 이 시기에 녹아서 이 아트란트 제국가 폭발하고 지구가 지각변동과 이삼맥이솟고그 뒤에는 빙하기가 들어가서 인구를 한번 삭설붙다는거다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은 민족이죠. 여기서 조금조금하게 살아면 그 살아남은 민족이 순식간에 이렇게 번지지 않는다는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살아남는 것이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남는 병을 펴야돼요 그치? 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무 대륙과 아틀란트 대륙이 사라지면서 사라지면서 여기에 남아있던 민족들이 가장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치? 당연히. 여기 가장 많이 남아있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다른 데보다 훨씬 안전지역이 있지 그렇지? 살아남은 길이 그래서 물이 테묻는데 물이 완전히 삭 물, 여기 아틀란타는 삭 물에 빠져버리고 여기는 물에 전부 다 잠겨버렸고 남아있는 부분인 이 부분들이 이 지구의 역사를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를 그러면 일부분은 이쪽에서 살았고 일부분은 이쪽에서 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한 사람들은 무엇을 바랄까 자 하늘에 이제 비는 수밖에 없다 이 지각변동기라든지 이런 홍수라든지 이렇게 물이 막자 나라가 잠겨버린 대륙이 잠겨버린 정도가 됐으니 우린 누구를 믿어야 되겠나 이 자연을 믿는 거에요 하늘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근데부터 이 종교심이 부과된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싹 사라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있는 핵심 이 민족들이 무엇이 필요했을까 이제 죄를 지내고 하늘을 믿고 여기에 이제는 종교심 종교심과 이 신앙심이 종교와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됐어요 마음적으로 마음속으로 이 종교가 생기게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또한 번의 시련을 걷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막노가내리버때단 말이에요 누가 내리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마 이 9만 년 이상에서 이상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지금 좀 많이 보게 되면 한 3만 년에서 한 7만 년전 3만 년에서 7만 년전 사이에는 지구에또 다른 빙하기가 한번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또한 번에 어떻게 아주 꼬약한 이 지, 지구 인구가 멸종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진화를 해가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진화를 해겠다 그러면 3만 년에서 7만 년에는 어떤 사람을 이 대륙이 있는 게좀더 가라앉아 버리고 그치? 전부 다, 어떻게, 이, 다 모쳐버리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많이 사람들이라면, 자, 각지 뿔풀해갖고 얼마 안 남았겠지, 그치?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그 종족들은, 어, 각군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이 새로운, 새로운, 이제,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안정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자, 이 대륙이 사라지고 난 뒤에 자 이런 빙하기를 거치고 이렇게 사라지고 난 뒤에 물이 나가서 이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인간, 인, 인구들은 간인 어디에 집중이 가장 많이 되어있냐면이 지역에 우리는 집중이 많이 되어있는 문화권이 하나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이지역이자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아트란트 이 지역에는 자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트란트에서 오게 되는 이 구조 이 구조가 여기에 하나의 새로운 문화권이 형성되게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는 어떻게? 여기에 무 대륙에서 옮기는 이 멕시코 분야예요 자 여기를 우리는 수메르 문명이 아주 증단하게 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자꾸 역사가 외국을 자꾸 시키겠고, 이때 문화가 우리는 꼬레가 아니고, 이게 꼬레다, 꼬레. 이거는 중앙이다, 중앙, 그치? 나중에 보게 되면, 어, 이것이 이제 중앙 문화예요. ,이? 그래서 양쪽에, 양쪽에 응? 형성되어가는 문화와 여기서 가장 먼저 발달된 우리가 그 문화들이에요 그래서 4대 문명 발생이 음, 발상이 되기 전에 요거는 조금 늦었어요 완전 인구가 이까라낼 것이 인구가 월등하게 작으니까 문화가 형성되는 데는 최소한으로 수천 년이 흐른다 천년 이상의 하나의 그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천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화가 형성되기까지는 우리는 보통 한 1만 년에서 1만 8천년정도 이 세계문화가 기반을 닦기 위해서는 1만 년에서 한 1만 8천년 정도의 이런 시간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문화라고 될수가 없고 완전히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게 아니라 산재해가지고 이런 문화가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그 중에서 이 가운데 문화가 조금 발달되어 있고 이 수메르 문화가 이런 각각되어 있지 여는 가깝다. 그러나 이것이 먼저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구 자체가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존재하는데 여기에 우리는 종교심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심 그리고 이 수문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음, 멕시코 쪽에 조금 후발적으로 이쪽에 문화가, 이것이 마야 문명이 되는 거야, 나중에는. 그런데 이 시기에 다시 어떻게 빙하기가 감번 찾아오는 거야. 뭔제 알겠지? 다시, 다시 인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또한 번에 또 실현이 겪어오는 거요 자, 이런 실현이 겪으면서 지금의 지구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 거야. 자, 지금의 지구를 형성하게 된는데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박혀져 있는 이거는 지금 숨기고 있어서 그렇다. 무슨 뜻이냐면, 중국에서 이, 이것이 중국당인데, 항아, 원래는 우리 양적항하고 항아가 그 위인데, 그 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게 묵직이 됐는데, 그것을 묶어놨어요. 거기서 중국에서 지금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있는. 이것이 우리는 최고의 문화예요. 이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메르, 그래서 수메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완벽한 고대 국가를, 고대 국가로서의 형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각민족별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멕시코 쪽에서는 우리는 마야 문명이 출금을 하게 되고, 이것이 쪼개져서, 자, 여기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갖다 붙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중국에, 중국, 중국의 4대 문명,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 우리는 항하죠, 그지 항하 황하 문명, 여기에 인더서, 겐지서 문명, 여기 옆에 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것이 우리는 이집트 문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은 옛날에 이 아트란스 제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태동한 거는 거대한, 거대한 수메르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 이 문명을 탄생시킨 구조다. 이세계들 그런데 이 화가 문명은 어떻게? 이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명 그러면 크게 우리가 두 개의 문명으로 양분을 해서 꼬레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의 이런 네 개의 문화권가 이것이 이쪽으로 지금 왜곡을 한 거예요 왜곡 이것을 옛날 문화 꼬레문명이 없지싶고 화가 문명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그 대신에 이 시기에 이쪽에는 마야문명이라는 것이 탄생해 있는거예요 그러면 이 문명이 여기 항아 위에 있는 문명이 이것이 마야문명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거예요자 이것이 우리는 사대문명발상기에요 사대문명발상기로서 우리가 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다섯개 문명으로 우리는 하나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개 문명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4대 문명이 아니라 이 5개 문명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니다요자 그러면 우리가 천부경이 5개 문명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천부경이 어디서 탄생했을 것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것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것이 빙하기가 돌고 이것이 무너지면서 여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몇년 정도 했어요? 만 2000년에서 만 2000년에서 만 8000년 정도 된다고 그랬지. 이이 이 문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 문화가 어 형성되기 시작한 지 이게 아직 국가로서는 안주 완벽한 자리를 잡지는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화로 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아마 만 2000년에서 만 8000년 정도 사이에될 거예요. 이때 우리는 다른데는 이 크로마뇽이부터 막 이렇게 왔다 갈거는 생물학적인 거고 자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만들어졌겠나 이때 바로 우리는 이 초무경이 만들어진거야요이 초무경이 만들어졌고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이 만들어졌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만들어졌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이 대철 선생이 이걸 내갖고만 칠천 년에 천복이 나왔고 우리인데만 줬다. 야 우리 우리인데 우리 민족은 어쩌면 이거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은 여기 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민족일 수도 있다. 단지 이 민족이 이렇게 흘러다보니까 오 우리인데 거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석기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저번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한 부족이 있다면 아버지가 누구를 제일 먼저 독립시킨다고 그랬죠? 장남 장남을 먼저 독립시킨다 젊은 때 태양을 쓸야 빨리 그러면 이하한 문명이 있기 이전에 이런 문명이 있기 이전에 여기서 아버지가 어떻게 니는 독립해서 이로 가라 이렇게 된거에요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동의족의 그런거예에요 동의족의 그런거리다 그러면 동의족 하다가 어떻게이 구석기 시대에 이 민족으로 밑으로 와야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쩌면 저 우리는 꼬레 문명 우리는 한국이전의 한국, 한국 이전에 한국이다. 한국이전의 그것을 제일 먼저 가져올 수도 있겠지. 이것이 바로 천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멀리 가다 보니까 어떻게해 이것이 이쪽으로 또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 여기서는 어메이징 그레이터를천부해요 뭐 여기는 다른 뜻으로 죽겠지 천부경이나 그거나 똑같은 뜻있잖아그치 결국은 어떻게 천부경은 다시 한자의 거리였고 이두 개가 오다가 한쪽에는 절로 흘러가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도래되면서 이것을 빨리 활성화시켰다는 것이고 이 천부경은 어떻게 그냥 천부경만 내려온거야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려온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남만을하다 따뜻한 대로 농사를 잘질수 있는대로 남아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에 대는건 뭔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이 후손들이 가지고 내려온 것인지 어떻게 보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인데 이것이 흡수돼 가지고 이것이 우리 걸로 둔갑을 했는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흡수된 경우가 더 많다는 거다 그럼 그때는 이제 전부 다 인구가 작고 이? 이렇다 보니까 생식 능력이 빠르고 그러니까 번식이 빠르다겠지그했지 그래서 이민족이나 이민족이나 이민족이나 막 같이 갈수 있는 거예요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쪽에 먼저 한번 짚고 좀어세요천국에는 우리 이제 왔는데 어메이징 거리에서는 미국 전체에 있었겠나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이?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이 베링해는 우리가 때는 이 비가시올때는 이베링해 요것이 요만큼밖에 안돼요 우리 서심하고 서시 여기서 우리 서심하고 는거이나뭐 비슷하다 이 말이야 에 떨어져 있는거는 옛날에는 얼음 다 얼었었기 때문에 그냥 막 통과하는거야 설명만 있으면 순록만 있으면 막 달릴 수 있는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뭐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없는거야 다얼를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라는 존재, 카나다하고 미국이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여기에 멕시코고 여기에 여기가 알래스카고 여기가 카나다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그치? 이것이 미국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여기 있는 동이족 동이족의 일부분과 일부분들이 여기가가지고 완전히 이 나라를 철매할 수가 없어 자 여기는 토속인들. 토속인들이 있었다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인디안이에요. 인디안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자, 이야기하시오. 인디안이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인디안이라는 토속적인 인디안들이 있어요. 토속인디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는 동이족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나중에 합쳐진 거야. 그래서 지금이 통합적으로 어떻게 현대한 계열이 되어버린 거지.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미국이라는 존재는 로키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로키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분야는 이쪽에 어떻게 해요? 동이속과 관련성이 많아요 로키산맥 이쪽에는 미국의 토속인장이라 이건 토속인장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마야와 는마야아즈텍문화이되 나중에 여기까지는 요 밑에는 어떻게? 남미는 완전히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대 그치?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떻게? 요 마야문명까지. 마야문명은 조금 뒤로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전달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이게 동이족들의 이런 인재안과 이쪽의 인재안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마야문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동미족들은 우리가 뭐, 1400년대 미국이 영국하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미국을 점령하기 이전에, 이 중에는 이쪽 분야는 실제적으로 이, 이 꼬레 문화하고 그 유사한 형세를 갖고 있고, 이 중부지방이 이쪽에는 어떻게? 순수한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그주지였어요. 그러면서 연락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한게 알아야 되는 거는 왜 옛날 문화들은 옛날 동기족 문화들은 왜 전부 다산꼭대기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해봐야 돼요 이때까지 고민해는 사람이 없겠죠 뭐 와! 하필이면 산꼭대기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게 없어요? 빈가놓갖고자 옛날에 우리가 물이 담고 빙하가 지구가 망하니까 산으로갔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여기는 인디안하고 우리가 여기 넘어간 인구, 인구들은 인구가 작기 때문에 저기 있는 벌판에서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안되니까 항상 산으로 숨어서 숨어서 다는거예요 그래서 이로키산맥을기점에서안데스산맥을기점에서 이쪽으로 희 형성된거야 그럼 저쪽 에 저쪽 분야는 우리는 아니라는거다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오면서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아메리카, 인디안, 미국의, 남미의, 어, 북미의 일부분하고 이쪽 분야가 나중에 우리가 고조선, 고조선 이전에, 응? 조선 이전에 이런 문화권이 한국이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국가적인 개념, 연합국가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국가가 출범하는 거 그것의 영향으로 어떻게 이수메의 문명이 본격적으로 태동을 하게 되는거예요 저것이 어느정도 하다보니까 이 수메르 문명이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수메르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꼬레 문화와 대등하게 이 수메르 문명이 발전을 한거예요 어쩌면 수메르 문명이 더 발전했어요 꼬레 문명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많이 펼치기는 펼치는데 정신적인 그것만 있었지 이 각종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메르 문은 굉장히 과학적인 응? 성장을 계속해야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탑은 어떻게 수메르 문명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다 응? 자 그러면 이제 수메르 문문부터 가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메르 문명 이쪽 분야에 우리가 수메르 문명과 이쪽에 고려 문명과 이쪽에 형성되어 있는 마야 문명의 태음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타나 문명이 받아들여?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게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받아갖고 수메르 문명과 어떻게 여기 있는 무의 인구의 음? 영향을 받아갖고 인도스 문명이 만들어어요 인도 겐지스가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메소포타미아를 기집해서 여기에 아틀란트계열을 이런 문화가 합쳐주고 여기에 우리는 이집트 문화가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셋네 개의 문화와 여기에 있는 다섯 개의 문화가 세계에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출범했던 문화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는 벌써 넘어갔고, 이 시기에 넘어간 게 아니고, 이 시기에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천부경이 따라와 있고, 여기에 어메이징 그레스가 따라온 거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이 천부경은 7000년의 역사가 아니라, 이 현존 인류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옛날의 고대 문화를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진 경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는 지금부터 생각하게 되면 9천년, ,000년, 7천년이 아니라 1만 한 2천년부터 1만 한 5천년 정도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요? 인구가 이렇게 변천을 해왔는데,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가 뭐 고마워 이래가지고 시조가 됐고, 한인천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이거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논리다잉. 그래서 옛날에 박흑세 할아버지가, 어, 저 경주 나중에 백마리 내려왔고 알을 나가고, 거기서 박흑세 내려오 똑같아잉. 다 그것이 똑같아. 자, 그래서 천부경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풀어보자고요. 자, 이 시기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고대, 이거는 고대 국, 응? 초고대 문명이에요. 응? 이 초고대 문명에 있어 우리는 천부경과 어메이징 그레이서가 탄생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가 무슨 한자가 있었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당시에는 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 말이지 글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로 주로 다 통해 그고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현대 글자로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지 자 그러면 이 초고대 문명이 언제까지 발달되었느냐 하는 거다 이것이 우리가 보면 빛이 한 5000년 경까지 5000년 이전까지 이 초고대 문명이 발전되었 지금 어떻게 보면 수메로 문역 이런게 다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5000년 거의 이전에 이 세계의 이런 문화권이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고대문명이 탄생하는거예요 고대문명이 탄생하다 보게 되면 이것이 보통 빛이 한 3000년경이 되요 왔다 갔다 하면서 빛이 3000년경에 BC 3000년경에 우리는 4대 문명하고 4대 문명과 플러스 마야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4대 문명과, 그래서 마야 문명이 그동안에 한참 뒤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은 거의 유산의 규모가 작았을 뿐이다. 왜? 여기서 넘어가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이것이 보통 BC 3000년경에서 이 정도에 우리는 차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이 문화들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도 있고 로마 제국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다보게 되면 마야 문명 밑에 뭐가 생긴다면 이제 후일에 우리가 인카제국이 생겨요 인카제국도 왜산 꼭대기 있을까 이거다 있는. 남미에서는 인카제국이 그래서 지금 제일 우리가 그 발달을 못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아프리카예요 그지 아프리카는 독립적이 문화가 교류가 잘 안된 부분이 돼갖고 가장 늦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늦게 발전을 해가고 문화가 발전 형성이 돼가는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왜딴 데라 했잖아 남미, 그, 남극 대륙이나 거의 유사한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륙 이론술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적으로 발전이 굉장히. 그러면 첫째 문화가 초고대 문명에서 우리는 뭐랬어요? 자, 꼬레 문명, 아틀란티스 문명, 그 다음에 무 문명, 이것이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문명? 자, 이 꼬레 문명과 수메르 문명, 이제, 마야의 전신 문명, 전기 마야 문명입니다. 이 세계가 형성되면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올해 문명은 중국과 이 넓은 벌판에서 넓은 땅덩이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됐어요. 또, 위에는 어떻게, 빙하가 있어갖고, 발전 추워서 사람이 살기가 거북해갖고, 이것이 우리 발전이 안 돼갖고, 그래서 제일 복잡하게 큰 것이 이 수메르 문명이에요 자 수메르 문명이 세계에서 어떻게든 처음에는 이고래 문명이 더 발전됐는데 실제적으로는 나중에는 수메르 문명이 훨씬 앞서하게 발전을 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이 이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세계의 문명이 형성됩니다 하나는 이집트,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하나는 인더서 문명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더서 문명은 한쪽에는 어떻게? 무대륙에서 온 인종들이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이쪽에 중국과 이쪽 분야에서 내려온 민족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세계의 거대 민족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탄생하면서 이것이 탄생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대륙에 주직. 자, 여기서 이것이 우리는 유럽이고 이것이 아프리카고 이것이 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반도. 요것이 인도, 그 다음에 여기가 터키,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알프스, 여기서 텐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음? 텐진 삼에, 알프스 사에 자, 문명이 발달된 것들, 이 수면의 문명이 이쪽에서 차지하게 되면서 여기가 아주 복잡해. 인자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야. 자, 예를 들게 되면 고래 고레 문화는 고래는 하나의 민족으로 딱 되기가 넓으니까 먹고 살기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그당시에 자, 그런데 이쪽에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무 대륙에서 온 겐지스강, 인더스강, 겐지스강 여기 유프라테스, 이강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문화 이것이 무 대륙에서 왔다 했지, 그지 자, 이대에서 이렇게 한식으로 면이메소프트아 문명을 기점을 해갖고 이큰 세계의 이 문명권으로 세계가 이제 재필이 되는 거야 세계가 재핀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꼴에 물든다 어떻게, 하늘만 삐고 있는 게 하늘만, <웃음> 자연에 비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온한 편이었어요, 온한 편. 그 당시에는. 뭐라 넓은 땅덩어리에 사람은 없는 데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이것을 믿는 것은 어떻게, 종교심이 굉장히 발달된 거요 그때, 이 천북이란 게 탄생한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뭐, 친북이 하나에서 덜진게 아니고, 이때부터 이제 발전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수베르 문명에서는 종족들도 많이 돼요. 자, 무대륙에서 온 종족, 원래 인도네시아에서 있는 종족, 이 아프리카에서 온 종족, 저 유럽에서 온 종족, 이쪽에서 온 종족, 아틀란티스서온 종족, 여기서는 완전히 지금의 중동사태가 왜 복잡하냐면, 이 종족들이 전부다 이렇게 몰려있다. 어떻게 내가 무슨, 무슨 글자를 할때 이렇게 류 자. 자, 자, 음, 요거는 음, 좀 키워볼게요. 응? 자,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했어요? 삶이. 삶미에 어떻게 해? 네? 응? 결정이 어떻게 붙었, 어떻게 붙었나? 자, 계획은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그 다음에는 뭐였노 <웃음> 이거 이거 이거 물이죠 혈자도 혈자 혈자 음. 머리, 혈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 시대인데 이 유라는 말이 생긴 게 이때부터 생긴 거야 모양 그대로 자, 이것이 어떻게? 살이다 살그제 살미 그러니까 살이니까 먹을거리다 먹을거리 이것이 개다 그지? 그러면 먹을거리한개딱 가면 강아지들이 이분들 어떻게 머리를 머리를 일처럼 갖다 대지? 이거하고 똑같은니다일류를 만드는 것은 이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에서 온 나라들이 어떻게? 온 민족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갖고 이건 온데 다해잖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여기서 어떻게? 탄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동이정도 그쪽이 가있는거 예를 들면 터키 계통으로 텐진 사막을 넘어갔고 터키라든지 지금은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으로 갖다 머리를 내밀고 있었고 아프리카는 어떻게? 밑에서 내밀고 있었고 독이조은 여기서 면들고 있고 인도는 여기서 만들고 있고 응? 유럽에서는 이쪽에서 했고 아틀란트는 여기서 했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 러시아의 계통은 우리 또 민족이 조금 달라요 응? 알프스 산맥과 이 텐진 산맥 그 사이에서 새로운 민족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게르만비 민족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 전부 다 머리만 갖다 되어있는데 이바람그릇나눠놓고 전부 다 머리만 갖다 되어있는 거 그때는 지금같이 석유가 놓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피커스도 있고 모든 것이 지금은 기후변화가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런 꼴이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이 가장 물도 많고 가장 좋은 곳이었다는 거다 그렇게 좋은 이 벌판에 어떻게 물거리를 하나 놔놓고 좋은 사방에서 닫아 들을 거야 이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처음의 종교는, 처음의 종교는 하늘을 우리는 떠받들고 자연을 숭배하는, 하늘을 떠받들고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이 꼴의 문화에서 천부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여기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종교가, 일로 갈 때는 종교가 어떻게 하나의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종교가 변화를 해게해 변화 이때까지 종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종교로 바뀐 거야 이것이 이런 종교가 여기서는 탄생은 이런 종교가 탄생했지만 이것이 탄생한 이런 종교가 탄생했어요 이것이 탄생했는데 여기서 살을 나나놓고 살을 다 놓고 머리를 퇴놔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종교가 이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죠?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는 계속 변한다 옛날에 이집트 문명이 파라오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응? 아리아 민족이 추들어오게 되고 페르시아 어? 제국이 만들어지고 로마 제국이 만들어지고 막이렇서막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갖다 대놓고, 그러면 이때 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정부와 종교가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이것이 종교가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일 문제가 종교가 이 결탁을 하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은 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를 위주비서는 이 마오메토교가 만들어졌어요. 마오메토교는 알라신이라는 것은 알라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마오메토는 유일신으로 발전해왔어요. 어느지 신한개밖에 없다고 한 것이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 그리스 문화에는 이 만족에 키프리스 문화 이런게 해가지고 페르시아 문화 합쳐가지고 여기서는 어떻게? 원래 이하느님이라는이그 율신을 믿었는데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거야. 종교와 결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 문화도 다 합쳐진 거야. 그렇게 여기서는 무지 뭐, 아폴로 신부터 뭐 그리스 신들이 뭐 많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지금의 그리스가 발전된 것은 이것이 어떻게 율신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정권이 이게 합치네요. 그래서 천부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종교가 종교가 이 정권과 합치게 되면 그 나라는 분명히 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길로 들어온 천부경 나라였고 외길로 나는천선의 민족이었고 외길로넣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지금은 이 정권하고 이 종교가 결탁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이 나라가 망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뭐 이런 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은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 절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 종교와 결탁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힘을 가진 자들은 절대 종교와 결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이명박 대통령 봐와 나를 결국은 어떻게 종교가 신과 결탁을 하게 되면 이때까지 본 결과는 전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흥할 것 같이 이길 것 같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한때는 어떻게 그 힘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종교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엄청난 뒤에 학살을 당하고 이런 게한 것도 그 종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은 천소년 민족이잖아 종교 이전에 이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서로 서로 대본이 터지도록 밖그릇 싸움하다가 지금 똑같이 전쟁하고 있는거잖아 지금은 어떻게 이 종교로서 어떻게 이 정권을 유지하도록 지금 한다는거예요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신개조가 많이 돼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개조가 돼야 돼. 개조가 안 되게 되면, 이 우리나라도, 어? 장담을 못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지금도 막, 엉망, 진창 이상이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인류. 인류다. 그러면 인류는 인간이 덜된 사람을 인류라고 했지, 그치? 어제 이야기 했잖아, 점심 인간이 덜된게 인류다, 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응? 어? 대문이 터지니 이렇게 사우는 것은 뭐라 했어요? 서로 싸우는 것은 이것이다 했잖아 서로 어느 분야에서 서로 싸우게 되면 그거는 전부 다 개소리 잖아 이것이 한자 그저 우리 할아버지가 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한글이냐 이게 문제다 왜 한글이 대표인다는 거야 응? 응? 어,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자, 한 번.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결론을 이제, 결론을 이제 짓자. 자, 천국경이 천부경이 만들어지면서 이 나머지 이 종교들을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천국경이 만들 때는 우리가 최소한 1만 2천 년 전에 자 1만 2천 년 전에 중간에 우리는 이 빙하기가 한번 있었어요 ,이? 작은 빙하기를 그래서 이것이 인류가 엄청나게 좋은거예요자 그러면 이런 1만 2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성경이기도 불경이기도 마음에 트도 어떤 종교들은 전부다 이 천부경으로부터 만들어진 데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천부경에 하늘을 믿는 사람이 천손민족이라고 한 거야 ,이? 이건 우리나라가 천소민족이 아니라 하늘을 믿는 하늘의 손자가 천소민족이야 하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늘을 따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처음부터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거에요 이것이 우리는 천소민족이라는 거야요 천소민족이 이 기도를 하든 종교가 되든 말을 하다 보니까 말 말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목소리에서 그럼 우리 처음에는 이렇게 조직스러 말이 안 돼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동물같이 나오는 소리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 말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목의 구조에 따라서 이목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형상화 시키 갖고 목소리를 형상화 시키 갖고 만어진 글자가 우리는 상형문자라는 거다, 그제? 이렇게 모습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형문자를 우리가 어, 문화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한자로 만드는 거예요. 상형문자가 한자로 전환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전환된 거예요. 그 중간에는 막 각각 문자도 생기고 우리가 계속 많이 바뀌어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한자가 됐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 발음이다 발음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한글이라는 거에요 한글. 이 지금의 한글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이 만들어졌을 때이 말을 했는데 이 경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겠나 그러은한글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목소리 너는 화면 그대로 이것이 최초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렇게 다른 쪽에서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글로 천부경에 따라서 한글로 만들어진 천부경에 따라서 기도하는 힘하고 내가 말로서 기도하는 힘하고 비교 안 해봐요 딱한 시간만 앉아서 똑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 이건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말일 뿐이다 이말 이것이 발발의 기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고경에 그 속에 이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요자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어, 오늘은 우리가 복잡하더라도 내가 학기가 너무 많으니까 저녁 한 7, 8시부터는 빚 갚으려고 사는수리사전로푼 빚 갚으려고 사는 당신은 전생에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을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갖고 체계적으로 이제 경쟁과 더불어 갖고 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쪽에는 그거 하고 바로 경쟁과 합치지 갖고 갈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제는 어디 가야 되겠어요? 어메이징 크리스와 한글과 왜 이런 것들이 가겠냐 이것이 필요하겠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 또 하도록 할게 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이 금요일인지 될지 우리가 어 다음 주 화요일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고 먼저 끝내겠어요